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, 제발. 일단은 어 일반 일반이랑 강자로 재물 다 태우고 그 다음에 한정 소환 돌릴 거예요. 자, 일반 소환 0패갑니다 이거는 뭐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갈게요. 자, 여기서 일단은 사이타마 왕판치로 갑니다. 자, 사이타마 왕판치, Let's go! 어이... 뭐 나올까? 어? 이럴땐 선수를 쳐야해 황금볼 나왔네 황금볼 갸꾸띠 올라 황금볼 있었니? 자 구운계란의 킹피세상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강자로 가서 돌립니다 에이. 자 이제 강자 20개 돌리고 그리고 한정 40개 돌릴게요 얘 원래 이거 있었나? 아뉴 안뜨면 있는거라고 하긴 얘 정도 계정인데 없을리가 없지 자 이제 강자 20개 돌려서 재물을 먼저 태워줘야돼요 스타트! 자 사이타마 완판치 아 배렸네 이것도. 뭐나 올라나? 가자 우리가 가서 소문의 진상을 파헤쳐보자. 다시만해. 아니네? 블루파이어네? 어 블루파이어 개꿀. 난 블루파이어 되게 좋아하는데. 근데 SR도 계속 총원하고 있어. 그러니까 재물이 뜨고 있어 지금. 지금 재물이 뜨고 있어요 여러분. 왜 재물이 뜨는 거지? 스타트. 만약에 여기서 SSR 나오잖아자이번에 건너뛰기 국룰이죠 건너... 아... 이나즈막스 어? 이제 이제 좀 시원치 않은 것들 나오는 거 보니까 한정소환가도 할만할 것 같은데 자 한정소환 갑니다 한정소환 이제 한정소환 가요 지금 이나즈맥스가 나와서 내가 봤을 때는 꽤나 소위 쏠쏠할 수도 있어요 자 갑니다 재물 다 태웠고요 자네 번에 자 총알은 네방자 총알은 네방 여러분들 준비된 총알은 네방 Let's go 우리의 깡통 로봇 메탈라이트 나올지 일단 사이드만 완파지 Let's go 나 남의 거좀잘 뽑아줘 어허 SR이 두 개나 뜨네요 몰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말잘 들어라 심해족사자 허허허 심해왕도 아니고 심해족사자 모두 께서 스마일맨 갸굴띠 오케이 다이아있는걸로 강자 소환권 다사서 아다리 맞추셔도 된다고?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두번째 2회차 레츠고 s 마치 자이번에 건너뛰기 자 건너뛰기 국룰이죠 렛츠고 국룰 국룰 띠진너스 <웃음> 박사 아씨 국밥을 호로록 말아먹었죠 자자 자, 삼절곤의 릴리 둠 두, 두명 아주 귀여워요 자요 두더지도 두명 와 탱크톱 블랙홀 세명 개극형 사또 자 사이다 왕반치 명존세빡 아..씨.. 이거 좀틀린것 같지 않냐 얘들아? 이건 뭘까? 이럴땐 선수를 쳐야해 어, 황금볼 이게 형이 황금볼이 진짜 잘 떠. 형이 그냥, 형 손이 황금볼이 굉장히 잘 뜨는 손이야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깡통로봇 메탈라이트 자깡통로봇 메탈라이트 앙 깡통띠 앙 깡통띠 사이타마원 빠지 말고 건너뛰기로 간다 아 이것도 틀렸다 야 <웃음> <sus> 아, 이과일 미안하다